우엉을 키친타올에 놓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우엉튀기는 단계도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음성과 함께 요리 배우시면 더욱 쉬운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 드릴 요리 레시피는 우엉강정 레시피입니다 우엉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엉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우엉칩, 우엉차, 우엉강정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또는 어른들도 즐겨 찾는 우엉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강정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엉강정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간 굵기에 우엉을 준비해서 씻어주세요. 흙이 묻어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주세요. 칼 등으로 껍질을 살살 긁어주세요. 우엉의 영양성분은 껍질이 있으니 많이 벗기지 마세요. 우엉에 있는 흙이 묻은 쪽만 긁어주세요. 긁은 우엉을 다시 씻어주세요. 우엉을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함으로 우엉을 찬물에 담가주세요. 끓은 물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우엉이 완전히 익도록 삶아주세요. 삶은 우엉을 물기를 제거해야겠죠? 우엉을 키친타올에 놓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우엉이 기름에 튀겼을 때 바삭바삭거려요. 우엉을 튀길 때는 전분이나 밀가루 대신 박력 쌀가루를 사용합니다. 박력 쌀가루는 가루도 적게 묻고 튀김시 바삭바삭하게 만듭니다. 박력 쌀가루는 대형 마트나 제과제빵 파는 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박력 쌀가루는 튀길 때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엉 튀기는 단계도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집밥엔 연구소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우엉을 한두개 정도 넣고 기름 온도를 확인합니다. 기름의 온도는 160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낮은 온도에서 우엉을 넣지 마시고 우엉 한 개가 기름 바닥에서 올라오면 그때 많은 우엉을 넣어주세요. 우엉이 튀겨지면 바로 건져주세요. 이제 2차로 튀길 건데요. 2차 튀길 때는 1차 기름 온도 보다 더 높게 하여 튀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빨리 우엉이 튀겨지며 두번 튀겼기 때문에 더욱 바삭바삭합니다. 튀긴 방법을 이렇게 해보세요. 쉽게 튀길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엿과 진간장을 넣고 끓여주세요. 우엉을 넣어 덮어주세요. 조리는 것이 아니므로 간장이 묻은 듯안 묻은 듯묻혀주세요 아몬드 슬라이스와 통깨를 넣어서 완성해주세요. 깨소금은 지저분하니 넣지 마세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우엉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엉강정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가족들과 만들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